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코드가 몇번 호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. 콘솔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가 일씩 증가됩니다. 그리고 이 콘솔 카운트는요. 여기 있는 요 클리어를 클릭하시면 리셋 돼요.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돼요.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 싶을 때는요. 콘솔 카운트 그 데이터를 적고 실행해 주시면 저 헬로우가 몇번 호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호출한 것을 클리어하고 싶을 때는요. 콘솔, 카운트, 리셋, 그리고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카운트가 리셋됩니다.